<웃음> 음, 내가 언제 이쪽 성향인 걸 알게 됐냐면 내가 친구랑 진짜 왕장수를 먹고 악 서브웨이를 탔었을 때란 말이지 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아직까지 한 번도 사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코치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지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넌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대뜸 그래서 나 너무 당연하게 어? 나 남자 좋아하지? 이랬다? 근데 걔가 또한번 물어보더라 그럼 여자는 여자도 좋아해? 그래서 생각해봐. 친구들이 다 여자였잖아. 그니까, 러 응! 여자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다내 친구들 여잔데? 여자를 안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. 나도 여잔데? 이렇게 말했더니, 그런 뜻 아니라고. 진지하게, 여자 만나볼 생각은 없냐고 막 물어보더라. 근데 그때까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? 그래서, 응? 여자? 나 여잔데 막 이랬어 이랬더니 친구가 너 여자도 안 사귀어 보고 네가 여자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? 이러는 거야 난 당연하게 내가 여자니까 남자를 사귀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, 그말 들으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? 맞네 내가 아무리 술에 취했고 저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마인드가 열려있다고 해도 너무 맞는 말인 거야 나한테 있어서는 진짜 어 맞는 말이더라고 그래서 열어놨지 그러다가 너를 만나서 널 사랑하게 되고 <웃음> 그렇게 이쪽으로 온 거지 뭐 남자 안 만나봤는데 그럼 남자도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나너 만나면서 확신이 생기더라고 나는 확실히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동안 고정관념에 박혀서 살아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았는데 안 사귄 거 아니겠어? 왜 이래 남자들이 대시도 엄청 많이 했다고 <웃음> 진짜야 대시 많이 했어 근데 그동안은 안 받아줬던 거지 나도 은연중에 확신이 없었나봐 그러니까 안 만나지 않았을까? 확 뭔가 와닿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자기는 뭔가 오더라고 그 짜릿한 뭔가가 아 몰라 그냥 하여튼 그렇다고 너 때문에 안 거고 일단 너만 사랑하는 데 집중할 거야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? 그럼,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래. 그럼 너는? 너는 언제 깨닫게 됐어? 너의 정체성?